뽀로로 틀어줘? 응 뽀로로야 그래봐 테리야 테리야 뽀로로야 그래봐 응 싫다고? 응 어. 엄마도 싫어 그러면 그만 엄마도 안 틀어줄거야 왜 리모컨 왜 갖고 왔어? 엄마 아아 아요 뽀로로 틀어줘? 응 어. 뽀로로야 나와 그래봐 아이키 어. 아이 뽀로로야 나와 그래봐 알기, 알기, 엄마 엄마 이렇게 해줘. 어, 뽀로로야 나와 해줘. 그러면 엄마 틀어줄게. 응, 음, 응. 음. 해봐. 음 아니에요. 그럼 엄마도 싫어. 뽀로로야 해봐. 엄마 음, 엄마. 음. 뽀로로야 나와 해봐. 어? 아니요왜 어? 음. 어, 엄마 엄마도 싫어? 응. 음, 음. <웃음> 뽀로로야 나와 음, 해봐. 엄마, 엄마 뭐야? 어? 응? 엄마 엄마 뭐야? 핸드폰. 엄마 뭐야? 리모컨. 엄마 엄마 뭐야? 헤리 해리, 테리가 갖고 왔잖아. 보로로 틀어달라고. 예. 보로로 틀어줘? 응. 보로로야 응. 나와 해봐. 엄마 엄마 얘기 줘. 응. 윙크 해줘 윙크 그러면. 윙크. 윙크. 윙크. 윙크? <웃음> 윙크해줘. 엄마, 엄마, 그럼 예쁜 뭐야? 짓 해봐. 엄마, 엄마, 뭐야? 예쁜 짓 해, 그러면. 예쁜 짓. <웃음> 틀어줘? 응. <웃음> 엄마, 뭐야? 혜리야, <뭐야? 웃음> 혜리도 사탕 한번 줘볼까? 응. <웃음> 네, 좀 컸으니까. 테리아테리아 테리아, 사탕 먹어볼래? 어. 사탕 먹어볼래? 어. 응? 엄마, 엄마 이거. 엄마. 사탕 먹을 거야? 어. <웃음> 얼마나 맛있을까요? 엄마, 뭐야? 사탕. 사탕. 엄마. 엄마 거 엄마 뭐야? 사탕? 엄마 뭐야? 사탕? 엄마 엄마 뭐야? 사탕? 엄마, 엄마, 뭐야? 사탕? 엄마. 잘 먹어? 와주니 뭐 이거 <웃음> 음뭐 어떤 맛인지 뭐 한번 언니 해리도한번 먹어볼게요 <웃음> 아이거 먹고 다태양이태이거먹다이거먹이거먹이거 먹고 싶다 태먹으면다 태양이가 먹고 싶다 조금만 먹다태양 먹고 싶먹어싶건 거야. 이 먹고 이 먹고 싶다 오도독소리가 나네? 다쥐인가다쥐인가 <웃음> <다람쥔가? 웃음> <웃음> <웃음> 저도 깨어났네? <웃음> <웃음> 아, <저리> 어, 어 담고 있어, 담고 있어, 담고 있어, 담고 있어, 어고 쌍콩아 깎아 먹을래? 깎아 먹을래? 냉장고 앞으로 가 <웃음> 저기요 아저씨 좀 나와주실래요? 나와주세요 <웃음> 개들은가 개들은가 별일 <웃음> 알아볼까? 진짜 맛있나 봐. 응. 그런데 난 이것도 맛있어. 응. <웃음> 엄마, 엄마 아빠. 아? 어? 엄마 아빠, 쫄 <웃음> 너무 <웃음> 사탕을 너무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먹어? 아니 출근하러 갈게. <웃음> 어, 이라고 와. 응. <웃음> 음. 어 <웃음> <웃음> 맛있어? 네. 뿌잉! 예쁜 짓! <웃음>